1위? 저거 제외하고죠. 포함해서요. 음. 막 질러. 아, 근데 저희 팀이 다 잘생긴 선수들이라 좀 어렵긴 하네요, 이게. 음, 그럼 1위하고 꼴찌만? 음. 음. 꼴찌 캐리어로 하... 하겠습니다, 저도. 안녕하세요. DRX 정글러 표식입니다. 오늘 티원을 처음으로 이겼는데, 소감, 음, 저희 주장이 열심히 한 만큼만 하면은 분명 이길 수 있을 거다. 2세트 지고도 그냥 똑같이 해라. 연습한대로. 분명 이길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.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겨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T1 처음으로 이긴거라 연습한 만큼 잘 돼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음, 미들시즌컵때 이제 동선 이런 쪽보다는 이제 챔프 폭? 이제 트런들이나 세주안이처럼 이제 공격적인 피, 킥 말고 이제 그브 니달리 이런 쪽으로 연습을 해보자 약간 이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저희 팀 내에서. 또 하는 방식 카나비 선수랑 비슷해가지고, 상대 해보니까 진짜, 야,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던 플레이 방식이다. 이걸 깨닫고 좀더 공격적인 걸 연습 많이 한것 같아요. 미래 시즌 컵 끝나, 끝나고. 이제 스크린 때 제가 공격적인 거라고 이제 팀에서 이제 세주한이 같은 탱커 포지션을 다른 라인에서 맞춰 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성적도 잘 나왔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안경은 그냥 뭐랄까 제가 중학교 때 시력이 좋았는데 지금 다시 신검 때 받아 보니까 0. 점 몇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끼게 됐습니다 음 연습 그냥 그냥 무조건 연습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섭 동선적으로는 이제 괜찮은데 음. 이제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음 너무 성급히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음. 원래 바로 그냥 이기는 게임인데 그게 좀 아쉬워요 캐리아 선수 입장에서 이질감 제 얼굴을 보고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1위? 저거 제외하고 죠 포함해서요? 음... 아 근데 저희 팀이 다 잘생긴 선수들이라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. 음, 그럼 1위하고 꼴찌 음. 음, 꼴찌 캐리어로 하, 하겠습니다 저도 <웃음> 음, 저도 좀 긍정적이었던 게이 제가 제 MSC 이후로 챔프 폭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음. 음. 그래서 이제 좀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. 뭐그 SKT전 때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차피 이틀 밖에 오늘 지나면 또 하루 밖에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음. 하던 방식대로 할것 같습니다 저희 팀한테요? 음. 어, 저희 팀이 이제 바텀 쪽으로 해도 강하고 상체 쪽으로 해도 강하고 어디 그 완벽한 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. 어떤 메타든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딱히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숙소에 인형 몇개 있는 거? 음. 이제 그거 있어도 근데 그냥 이제 뭐 그냥 딱 보기용? 네. 음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좀더 연습 많이 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음 우승 이번 썸머 꼭 좋은 성적 내 보겠습니다